안녕하세요. 저야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예전에 어떤 회계사가 떠올라서 이렇게 끄적거리게 됐네요. 참이 인간 보면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잔머리도 그렇고 수 쓰는 것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작전주 같은 거 좋아하시겠지만 이 사람 이야기 듣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못 당하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이 사람을 알게 된건 어떤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제부터 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웹하드 업체였습니다. 두 명이 대주주였고 지분 100%를 200억에 팔고 싶다고 당시에는 회계사 제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인간이 주판 좀 두드려보니까 이 회사 가치가 30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였죠. 원래는 다른 사람이나 인수할 회사를 소개시켜줄 입장이었지만 그 회사를 자기가 챙길 마음이 생겼던 거겠죠. 제인는 외국계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코스닥 상장된 업체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상증자. 그 돈으로 웹하드 업체를 200억에 인수하고 다시 300억에 재매각을 하였습니다. 시세 차익 100억으로 은행에 빌린 돈 갚아버립니다. 돈한푼안들이고 흔히 말하는 꺾이죠. 코스닥 업체 대표 자리에 올라선 인물입니다. 이렇게야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저 내용 중에 몇 가지 트릭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시비를 발행할 때 액면가를 변경해서 발행한다던가 페이퍼 컴페니로 유증을 맞교환시켜서 지분을 늘리는 등등 정말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기발한 일을 해내는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동경하거나 부러워할 건 없는 게또이 일로 구치소에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다음 타켓 잡느라고 분주하더군요. 지금은 저도 여러모로 콩고물도 얻어먹고 신세지는 형편이지만 그닥 부럽다거나 하지는 않아지네요. 뭐 자세히 이야기할 내용도 아니고 불재주도 별로 없어서 대충 적어봤지만 급등주 테마주 뭐 이런거 남 좋은일만 시키는겁니다. 성공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는 정도만 말하고 싶네요. 오늘 큰건도 성공시켜서 기분이 나름 괜찮아서 제가 겪은 경험을 적어보았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잡소리만 했었네요. 그래서 좀더 명확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2와 BW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대로 해석하자면 12는 전환사채요 BW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둘다사채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사채를 쓴다는 것이 좋은 일일 수는 없습니다만 저 둘의 성격상 차이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환사채는사채를싼 이자로 빌리는 대신에 빌린 돈을 해당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신주인수 권부사채는 역시 사채를싼 이자로 빌리는 대신에 해당사의 주식을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실외로 한 개인이 코스닥 어느 기업을 전환사채를 통해 경영권 및 대주주 지분을 흡수하여 인수한다고 하면 안되지만 신주인수 권부사채의 경우엔 가능합니다. 이전 글에서도 이야기했던 회계사의 경우 사채를 통해 돈을 빌리고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신주인수 권부사채를 돈을 빌려준 회사 또는 개인에게 발행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담보의 유무입니다. 전환사채를 통해 일을 진행한다면 빌린 돈을 전환사채로 되갚아버리면 흔히 말하는 꺾기의 형태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신주인수권이라는 담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기업인 수합병이 완성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증권거래법 관련은 열거형으로 법이 보완되고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때서야 거기에 관련된 법률을 하나 추가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일만 커지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주장이지만 과연 이러한 행태로 봤을 때 작전주나 테마주에 편승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 저는 많이 회의적입니다. 그러한 작전주나 테마주를 이끄는 주체적인 대상이 아니라면 결국 종국에는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례를 들어볼까요. 과거 연예인이 주식을 샀다하여 반짝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계사가 관여했던 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신주인수 권부사체를 발행했고, 관련 연예인 및 회계사 지인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연예인 관련 주식이라 주가는 반짝 상승을 했지만, 이내 저가 대비 3배를 넘기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려갔습니다. 마무리는 BW를 받은 모든 이들이 모두 몇 배씩 수익 청산하고 나서야 게임이 끝이 나게 됐습니다. 주가는 흘러내려가는데, 어떻게 몇 배씩 수익이 생겼느냐 하면 바로 발행된 신주인수권 액면가 였습니다 액면가 500원짜리인 주식을 행사가는 비슷하게 가져가서 소액 주주들의 판단을 흐려놓고 액면가 를 2500원에 발행해 버린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문제될 부분이 없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신주인수권 행사가 보다 밑에 내려가게 되면 소액 주주들은 저들이 자기 행사가 보다 낮은 가격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순진하게 배팅 물타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내용이 펼쳐졌지요. 이것이 작전주와 테마주가 보여주는 그들만의 파티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테마를 쫓아 주식을 하려 하지만 이들을 뛰어넘는 일은 분명 쉽지만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의 환희 속에 그 후에 녹아날 개인들의 오랜 탄식을 생각한다면 솔직히 많이 찝찝해집니다. 어차피 이렇게 글을 써도 들리지 않는 메아리겠지만 호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다면 다듬어서 다른 내용으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